내년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못 팔게 하겠다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자산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나서 일정 기간 이내에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더 내게 하는 2월 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7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이 발표가 됐었죠 이때 많은 분들이 소득세 과세 표준 일부 구간 조정과 다주택자의 종부세 중과 폐지에 주목을 했는데 사실 주목해야 할게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양도소득세 2월 과세 제도 합리화 부분입니다 이월 과세가 무엇인지는 제가 차후에 설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월 과세 제도를 선보는 이유는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이월 과세 제도 개정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을 합리화하는 것또한 가지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닌 그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그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형의 계산의 부인, 합리화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두 가지 모두가 공통적인 걸 바꿉니다. 어떤 거냐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이 적용기한을 5년을 10년으로 연장해서 10년 이내 양도 이렇게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배우자든 직계존비석이든또 다른 누군가든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년 동안 팔면 안돼 라고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는 5년이 아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10년 동안 팔면 안돼 라고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개정법안이다 보니까 이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지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 가결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통과되는지 지켜보셔야겠고요. 이게 만약 개정이 된다면 언제부터 시행될까? 그 적용 시기는 2023년 1월 1일 그러니까 내년 이후에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올해 안에 증여하는 사람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두 가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그리고 이제 그외 특수 관계인으로부터 증여 받았을 때 여러분이 참고할 수 있도록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입니다 이제 이건 소득세법 제97조의 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계산특례 이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 개념부터 보시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을 때그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수증자에게 양도세를 과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의 금액이 아닌 애초에 준 사람 그준 사람이 과거에 취득했던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2월 과세입니다 그리고 이 2월 과세가 적용되려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도 대상인데요. 이제 이건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등입니다. 부동산 등은 어떤 거냐면 지금 표 보실 텐데요. 토지나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용권 회원권 그리고 시설물 이용권 등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적용기간인데 이게 이제 증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이 되지 않는 그 부분들은 음, 뭐 협의 매수나 수용된 경우 아니면 이제 2월 과세 적용했을 때 1세대 이주택이나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 이렇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그 양도세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한 것보다 더클때 어차피 세금 많이 내니까 이때는 굳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을 때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걸 바꾸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용기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이거를 10년으로 늘려서 10년 이내 양도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았을 때입니다. 이제 이건 소득세법 제101조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이 조항에 담겨 있는데요. 개념부터 보시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았을 때그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서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시킨다는 라 겁니다 이건 역시 2월 과세인데요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사람이 취득했던 그때의 가격이 아니라 애초에 그 자산을 준그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다는 라 거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앞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2월과세가 적용돼서 양도세 계산할 때는 그 양도세를 누가 내는 거냐면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은 사람이 내게 됩니다. 한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이렇게 2월과세가 적용되면 그때 양도세는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 준 사람이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2월과세는 네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양도 대상,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그 대상이고요. 두 번째는 적용기간인데 이건 앞선 배우자나 직계존비석과 동일합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양도고요. 세 번째는 이제 부당감소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표해보시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더하기 증여세액 이것보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이 더클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금액보다 2월 과세를 적용할 때 금액이 더 크면 이렇게 2월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거고 이제 2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요건도 있죠 이 양도소득이 수증자 그러니까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가 아닐 것 그러면 곧 양도소득이 누구한테 가는 걸까요 그렇죠 증여자에게 갈때 이렇게 계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건 앞으로 개정될 것 적용 기간이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가 아니라 5년을 더 늘려서 10년 이내 양도로 늘어난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음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2월 과세 그리고 이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2월 과세가 될때이두 가지를 표 하나로 아주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2월 과세가 되는 그 요건들을 보면 일단 증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이어야 하고요. 적용자산은 토지나 건물,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 이런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시설물 이용권 등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적용기간은 5년 이내인데 이걸 앞으로 10년으로 개장할 계획이고요. 그 납세의무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2월 과세가 적용될 때그 양도세를 누가 낼 거냐.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때 그때 납세 의무자는 증여받은 수중자가 해당이 됩니다. 이건 곧그 증여를 인정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납부한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할까?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으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그때 증여세는 나중에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빼줍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역시 최초의 증여자가 취득했던 그때 당시의 금액이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나 세율 적용할 때 보유 기간은 준 사람 증여 자가 양도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가 팔 때까지가 보유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2월 과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증여자와의 관계에서는 특수관계자가 되겠죠 배우자나 직계존비석을 제외한 그리고 적용 자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서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적용기간은 역시 5년인데 이걸 앞으로 10년으로 바꾸겠다라는 거고요 또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2월 과세가 적용됐을 때그 양도세를 누가 낼 거냐 이때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는 그 양도세는 수증자가 아니라 준사랑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납부했던 증여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때는 증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고 그 증여세를 수증자 증여 받은 사람, 사람에게 환급해 줍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증여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때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장기부의 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수증자가 양도할 때까지 그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 하나로 보시면 두 가지를 쉽게 비교할 수있으니까 이표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제가 서두에 이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쉽게 설명드리면 음, 규제법안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용기간보다 더 강화하는 거잖아요 5년에서 10년으로 더 늘어나는 거니까 자, 이건 뭐냐면 이렇게 증여를 통해서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 봉쇄하겠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을까. 이게 왜냐하면 음, 이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당연히 2월 과세 적용한 그 금액이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클 거잖아요. 차이도 많을 거니까. 5년만 해도 더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5년간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5년만 해도 충분히 2월 과세 했을 때그 금액이 더 큰데 10년이면 더 더욱 크겠죠.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쉽지 않을까 싶어서 올해 안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내년부터 이렇게 증여 받으면 10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10년 후에 파는 게 세금을 더줄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 법안이 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증여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훨씬 줄여주게 되니까 올해 안에 증여하시는 게 좋겠고요. 굳이 사실 이 개정안 뿐만이 아니더라도 내년부터는 증여 취득세 기준도 바뀌잖아요. 올해까지는 공시가격 기준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시가 인정의 기준으로서 이 취득세가 더 늘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든 올해 안에 증여를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았을 때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보유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개정법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개정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은 이 법안이 언제 어떻게 국회에서 가결되는지 지켜보시고 월요 안에 징여를 마무리하셔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